그러면 대자는 대반설법이죠. 대반, 대반 설법이죠? 대자는 반에 대해서 어, 반을 말한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알기가 어렵죠. 그냥 만자 빼부르고 대반설법으로 보시면 더 쉽죠. 또는 대기설법이고. 이 반이나 기나 다 소승인이요. 소승이 이해를 못하니까 반쯤 말해주거든. 전부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못 가는 사람은 반쯤만 가게 큰 태산을 넘어갈 수 없으면 한 반쯤 가가지고 쉬어서, 거기서 좀 쉬어서 놀다가 이제 나중에 기운이 더 나면 이제 갈수 있는 것처럼 반쯤, 반곡에쯤 간 거요. 인생살이 반곡에 한 30, 40 살면은 반곡에 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반도라고 가지요. 반도 중에 또 반도요. 남북한이 지금 갈라졌으니까 반토막이지. 그와 같이 소생교처럼 우리나라가 참 소생교 신세가 되었구만. 반짝이고 우리나라 영토가 반쯤 통강났으니까. 약약 시직간 식시요. 만약에 오시로서 본다면 시기를 잡은 지간밥 먹을 때란 말이죠. 그것이 제 3시입니다. 방등식만은밥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4시쯤 되죠. 4시. 7시 넘어서 4시. 부처님이 4시에 공양을 하셨죠. 4시 맞이한다고 하죠. 4시 맞이는 9시에서 11시까지 가. 원칙이 사십니다. 어? 11시 넘어서 1시까지가 오시고 2시간 쓰이니까 만약에 약미직은종 나가야 줄생순이 차종 구부하여 줄 방등이라 만약에 맛을 잡은직근 오미로 본다면 우유맛이죠 타락으로 붙어서 생 소가 나온 것이니 이것은 구부경 경전 속에 구부가 있고 십이부가 있죠. 구부경으로부터서 방등부가 나옵니다. 방등실을 지금 말합니다. 어제 다 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죠요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생수미라 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유미, 전망. 두 번째가 타락, 당미. 세 번째가 생수. 생수민지죠? 생수민. 생것, 생수, 숙수하는 난다고 책이니 그건 틀린 거죠. 난다고 책이면 틀려요. 생수라 말요 생것, 생수, 맛이다친의품에 말하기를. 과시 이후에 신상 최신하야 출입 운안이나 연기 소지가 유죄 본처라 가십니다 법화경 내나 친애품입니다. 위에다 탄가라고 나오죠. 탄가가 글자가 잘안 보이죠. 탄핵이라는 아까 탄자하고 가짜는 꾸짓을 가짜죠. 탄자 다음에 위에 공간에 이런 자 있죠. 탄가를 네? 말합니다. 소승을 탄핵하고 가책하는 것, 꾸짖는 것 신의 품에 말하기를 1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소승 아함경을 듣고 난 다음에 방등부죠 지 침상 채신하여 마음이 서로 채신하여 법화경 말입니다 침상 채신한 말은 법화경 구해에서는 친명상부하고 최신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침상체신. 그게 태세이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뭔뜻이냐는친명 상부라이두 말은 마음이 밝아가지고 서로 믿어주어야 믿을 붙자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체해 이 체신은 체단에서 이해를 하고 체해하고 그 다음에 신수한다. 법화경 9회 그전에 운달 것으로 했었죠. 거기에 보면 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이 번역본에서 밝힌 것보다는 더잘 밝혔어요. 번역본에도 그 말이 거기에 설명이 나오는데 번역본에는 조금 다른 말로 했는데 저것만 보대요 법화경 그 전에 했던 그 책에 보면은 친상이란 말은 마음이 서로 밝아가지고 서로 믿어주고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겁이 나가지고 자기 죽일 존재로 치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래오래 이제 접근하고 친밀해지니까 마음이 투명하고 서로가 믿어주고 최신이란 말은 그걸 체달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 부자가 아니야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믿어주거니와 아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체달하고 이해를 해서 믿고 받는다 신이란 말은 신수? 그래서 입출입뿐 아이나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출입자제 방등시죠? 네? 출입이 자제하니까 그러나 연기 수호지는 유죄 본처라 가십니다. 그러나 그 그치는 바는 오히려 본처에 있어 자기가 있는 자리는 그전에 그, 그 학고방 같은 말에 일꾼들이 자는 똥 치는 그 일꾼들이 자는 그 자리에서 늘 거기서 출퇴근해요. 왔다 갔다 자기 아버지 있는 곳으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러니까 방등부 거기서는 아직까지 소승 밑자리를 못 벗어나고 대승법만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와 같다는 그겁니다. 그다 비유를 했죠. 그것까지가 법학입니다. 차령하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안 것이냐? 묻는 말이죠. 답이라 3장기 후에 차설 방등하시니 답이라 3장을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방등부를 말씀하셨으니 이득도가에 심상 체신하여 이미 도가를 얻으며 소승 다한들인 자 다한도로 이루고 더 나가서는 아 보살의 그 신해를 갖추고 그래가지고 도가를 얻으며 마음이 에 서로 그러니까 믿고 말이죠. 마음이 받고 서로 믿고 체달하고 믿어서 문매 부진하고 내회 참게하여 심점 순수하니라 꾸지람을 들어도 떠나지 않고 소승들은 행패 없이 막 거저 그 부처님이나 대성 보살들이 마구제비로 그냥 소승들을 막 꾸짖었죠 행패 없는 친구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떠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참 과연 소승으로서 대성의그 한계에 도달을 못하고 보니까. 자기가 가책이 있거든. 그래서 썩나지도 아니하고, 내적으로, 부끄러움을 품어서, 나는 왜 그렇게 대성 보살이 못 되는 거 해가지고, 참교심을 품어가지고, 부끄러움을 참자, 마음이 점점 순숙하니라. 이제 이제 소승이 대성으로 이제 닮아가는 거죠. 마음이 점점 자 순후해지고, 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승은 찌꺼기를 버리고, 이제 대성은 부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좀 성숙이 되는 거죠. 사람이 철나면은 순숙해지죠. 철나다가 세상 떠나버리면 안 되고, 철이 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가 방등부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반야시요 나는 그래서 그 보기 좋게 위에다 이렇게 다 표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눈에 잘 보이죠 사 방등시 아까는 삼삼 방등시 사 반야시 여기는 반야시입니다 다음에 반야시를 반야를 사라사 차설 반야하사 가사토로 해야 됩니다 차설 반야하리이이 번역책은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연설한 걸로 봐야 되지 하리이 토는 재관법사가 말한 걸로 되거든 다음에 환야경을 말씀하사, 전교 부재하고 융통 도태라. 전교하여 재산을 다, 어 주고. 전교라서는 부처님의그 소성을 이모첨어로, 어 이렇게 저렇게 고구정령으로 잘 가르쳐 주죠. 한 번만 가르치면 전교가 아닙니다. 여러 번 누누이 또 하고 또 하고 차고 되풀이 되풀이, 되풀이 해서 가르치는 게 전교죠. 반야경에 금강경만 보세요. 금강경도 한 마리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600번 반야경이 그렇게 방대하지만 같은 마리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바로 전교라요. 21년간이나 그 살할 게뭐 있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또 하고 또 전교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을 오다니까 재수하고 또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아주 근기가 둔한 사람은 명문대학에 단번에 못 들어가고 말이죠. 재수, 삼수 막 하는 것이 그렇게 거가 또하원에 가서 또 배우잖아요. 그게 전교요. 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제 대성 그 반야의 부처님의 재산을 이제 그소승들한테 이제 붙여주여 이건 대목시다고 어, 많이 띄워주는 거죠. 그 전에 는똥 치면은 하루 품삯만 주었는데 이자란 그냥 자기 아들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많이 써 그냥 주어요 그냥 한몇 몇백만 원이고 그것이 김성수 아버지 그분이 김성수한테 너돈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말. 대장부 산하가 이 세상에 나와서 돈을 제대로 못쓰면 되겠냐고 말이요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써봐라고. 그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던가요. 그러니까 김성수가 나와가지고는 불과 3일 내에 준것 외에 몇십 배를 초과해서 다 써버렸다는 거에요. 먼이라고 그렇게 다 써놓으니까 지금 고려대학교 것이 죠땅 사가지고 말이야. 대학교 세우려고 했다고. 너참 잘했구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죽었잖아요 김성수가 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사업을 더 했죠. 자기 아버지는 부안에서 저쪽 고창 부안에 전라북도 거기서 십만석을 했는데 일정 때 십만석 거부 가들로 태어나가지고 부통령까지 했죠. 그분 아들은 김상엽 씨 같은 사람들, 김상동이. 국무총리도 하고, 뭣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고려대학교 총장도 하고, 뭐. 많이 했죠. 통화일보도 내놔 그집 겁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융통 도태라 융통에서 도태합니다. 반야의 사상으로 소승 대승 할것 없이 모두를 다 융통시키고 권융무여한 반야의 사상으로 그 고집불통을 전부 다 해소한 거니까 융통이죠. 그러니까 법성원융의상의 그런 진리를 가르켜 주가지고 도태란 말은 소승은 그 찌꺼기 조치, 보다는 견옥 사옥 같은 거 그런 걸 여지 없이 다 찌꺼 내는 거죠. 도태란 말은 쌀이 것이 지금만 쌀뭐 안으로도 되지요. 돌 굴려는 기계에서 다 하니까 그거다 옛날은 쌀을 치쳐가지고 조리로 막 이렇게 건져가지고 돌은 다 버리고 쌀만 건져서 밥했죠 그게 도태입니다. 그렇게. 찌꺼기 다 버리고 도치 보단 불순물 다 제거한 것, 마음속에. 그게 도태요. 요즘은 도태란 말은 없애버린 것도 도태라고 하죠. 그 불순 분야는 도태해버리라고. 제거해라는 그 뜻이죠. 지금은 그런 뜻으로 가지만은 도태랑 같이 치쳐되는 거요. 예 나쁜 걸. 이 모든 부 반야 중에는 에는 토요. 불설장교 가시고 체부반야는 팔부반야가 있죠. 금강반야, 문수반야 또는 대품반야, 소품반야 무슨 승천왕반야 그런 여러 부 반야 가운데는 장교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소승교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대통별 이하야 통과 별두 가지를 띄어서 통교, 별교 두 가지를 그두 가지 성질을 띄어가지고 하야 정설 원교하시니 바로 원교를 말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이런 말도, 어, 다른데 천태하게 나온 말이 있으니까. 반야는 방으로는 곁으로는 통교를 쓰고, 반야가 통교죠? 통교에 해당됩니다. 장교는 아니죠? 장, 통, 별원, 이제 별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통교와 별교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반야요. 정식으로는 별교와 원교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판야를 높이 평가한 거요. 천태종에서는 판야경을 왜 높이 평가를 하느냐 유마경보다 더 높이 보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천태 지자대사나 또는 것이 최문대사 최사대사가 삼론종의 용소보살 그 중관론에서 깨달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삼지, 삼재 삼재 삼관을 그, 거기에서 그 도리를 표출해가지고 법화종 거시기를 이세 가지 삼재 삼관을 세웠잖아요. 이게 삼재삼관을 세운 것이 중관론에서 이시 근거를 둔 거예요. 중관론은 내가 삼론종 반야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용수가 엮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경을 더 높이 본 것이 아마 그런 본인이 있죠. 정시적으로는 별교와 원교입니다. 별교, 원교는 이 다음에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하고 정식으로는 별교와 원교를 써서 이승까지 가하여 아주 가만에 별교 이익을 이룬다. 별익이란 말은 별교 이익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통별 이하야, 그 대통별이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돼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통교와 별교. 둘을 띄어서 띌때 자, 정식으로 원교를 살아시니, 원교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반야경에서는, 반야부에서는. 그러니까, 통교에 해당이 되지만은, 별교와 통교 두 가지 성기를 띄고서 정식으로 원교를 철했다. 그건 규봉신님이 그 말하고도 통하죠. 미리 이성 파산교라고 그러죠. 규봉 씨님은 이렇게 말했죠. 봉신이면 이렇게 이제 일대 치결을 세 가지로 도사에서 팽했죠. 비밀한 뜻에서 성의 의지에서 상을 설한 교, 가함경 같은 거죠, 장교 같은 거죠. 비밀한 뜻에서 성의 의지에서 상을 파한 교라 말이요 반야경입니다. 통교죠. 그리고 진심 직성을 현시한 교. 이것은 법학, 하엄, 열반 같은 것, 응음경 같은 것. 이렇게 이제 교봉 어, 스님은 어, 이렇게 설상교 가고, 바상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직성교 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불교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종하고, 공종하고, 성종하고, 이것밖에 없죠? 공종이 바로 파상교입니다. 상종은, 주식도 상종이라요. 주식, 법상종, 그렇죠? 법상종, 법성종. 이건 하음법화가다 성종이죠. 마음짜리 친성을 그대로 밝힌 것. 불교를 세 가지로 보면은 상종, 공종, 성종입니다. 반야경은 공종에 해당되죠. 파상교, 설상교는 상종이고, 유식 법상 같은 것, 팔식 법상 같은 것을 말한 것은 상종에 해당됩니다. 상을 설한 교, 상을 쳐부신 교, 그 공돌이, 성의 직한 교, 성 그대로 법성, 이 불성, 열래장성을 그대로 말한 것, 진여성을. 여기는 자, 정식으로 원교를 설했다 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 거죠, 반야경을. 그렇다면 반야경을 상당히, 비록 통교지만은 말이죠, 통교지만은 별교, 원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서 말한 겁니다. 조계 선종이 다 그렇잖아요. 달마 아가씨 이제 육조 같으니 오조 같은이도 금강경이니 나의 마음이라 해가지고 조계종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이 되나 판야경 아니라요. 그래서 바로 달마 선종에서도 경전을 등강경이나 금강경. 금강경을 최고 경전으로 금강경이 마음 깨치고 마음 짜리 그 견성하는 데는 제일 좋다 해가지고 가장 도리여가시죠 다른 능엄경이나 뭐 다른 원각경보다도 더 소위 경전으로 정했잖아요. 약시직은 어, 우중시요 시간을 잡으면 오시로 본다면 우중시라 제사신데 이제 해가 이제 한복판에 올 때라 말이에요. 사시에서 이제 오시로 오시가 이제 하늘 복판에 올 때요. 태양이 어리위에올때 양미지간 종 생수하여 툴 숙수라 오미 우유 맛설 잡은지간 생수로 붙어서 숙수가 나옵니다. 약 숙수미죠 자종 방등기 후아야줄 마하 반야라 이것은 방등경 후에 쫓아서 방등경을 설하신 후부터 마하 반야가 나옵니다 마하 반야가 내나 반야죠 반야경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죠 마하 반야의 법을 연설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숙수바시라 법화경 신의 품을 던져 말합니다. 도태란 말이 그 위에 공간에 나오죠. 빈 칸에 도태입니다. 신의 품의 말씀을 하기를 시시의 장자가 유질하여 자지 장사 불구하고 이때 장자가 병이 있어서 장자란 자 부처님한테 비유한 거죠. 아까 궁자의 아버지죠. 거룩한 아주 부귀한 장자가 병이 있어서 스스로 장차 죽음이 오래지 아니함을 알고 자기가이자 세상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건 이제 부처님이 열반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어 궁자 어느 대 궁자에 말하여 말하되 고대 아금 다유 금은진보하여 창고에 여일하니 나는 지금 금은 진보가 많이 있어서. 금은칠보, 뭐 보물, 보석이 많이 있어서 창고에 영이라니 가득 차서 넘친다 말, 창고에 많이 들어있으니 기중 다소를 소음 취하라 하시니라. 그 가운데 다소를, 다소랑은 보물이나 금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물건들을 응당 취여할 것이라 하니라. 줄여짜죠 취하고 줄 것. 니가 갖고 싶으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면 주고. 법학에는 말이 더 나온데 여기서 빼버렸죠? 빼버리니까 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미안하지. 소응취여를 여실지진이라 그 말이 나오는데 여실지진을 빼버렸어. 음, 말이 좀 공기 빠진 법같이 되어버렸죠. 공기 빠진 다그 신세가 되었어요. 간단하게 빼버렸죠, 원칙은. 소음취열을 여실지지입니다. 법학에 는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지금 빼버렸죠. 지금. 화령하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한 것이냐? 답이라, 답명 방등기 후에 찻을 반야하시니, 방등을 밝힌 후에 다음으로 반야경을 말씀하시니. 반야 관해가 직시 가업이라, 반야 관해가 곧이 가업이라. 반야가 칠상 반야, 관조 반야, 문자 반야가 있는데, 반야 관해랑 하선 바로 칠상 반야 또는 것이 저, 범반야죠? 관조반야죠? 그것이 바로 이 가업이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살림살이가 그거거든. 반야 관해거든. 그것을 소승 나한들에게 전부 다 이제 대승법으로 규해가지고 대승법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은 그 재산을 다 주시는 거죠. 주시는 그 가업이 상속이 가업이죠? 재산상속. 공생과 신자가 수칙전교가 직지, 직시, 영지 등이 아니라. 공생은 누구죠?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신의 품에. 공생은 수보리. 수보리를 번역하면 공생이라고 합니다. 수보리가 태어날 때 방안이 가구 같은 거 물건이 텅텅 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생이라고 하고. 친자는 누구냐면 사리불. 사리불은 어머니 닮아가지고 몸이 아주 잘생겼죠. 눈매가 아주 영약하게 독수리 같이 생기고. 그래서 어머니 친을 따가지고 어머니 몸이라요. 어머니 닮아서 사리자 하죠. 사리가 친이죠. 사리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와 사리불이 부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교하는 것이 그분이 이제 대성법을 알아가지고 수련을 겪어서 자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전교가 곧이 영지하는 뜻이다. 아까 영지 보장 반야시라고 그랬죠? 그 영지입니다. 아는 것을 영지라고 해요 이상 산미는 대하엄돈교하여 총명유점이니라 이상의 이후에세 가지 맛 그러니까 타락은 맛, 생수, 숙수 그러니까 저게 암시, 방등시, 반야시까지를 하엄돈교에 대해서는 총이 점교라고 이름한다 하엄경만 돈교고 그 다음에는 점교다 말이죠. 조금 더 하죠. 어제보다는 많이 하죠. 몇 장이나 했는가. 제3 비밀교자는 비밀교가 세 번째 준 자. 돈교, 전교, 비밀교. 그다음에 부정교까지 나가죠. 여전 사시 중에 열애 삼륜은 부사이고로 앞에 사시 가운데 반야시까지가 사시 아니요? 앞과 같은 사시 가운데 열애의 삼륜은 불가사양. 삼륜이란 친구이입니다. 부처님은 친구이가 어, 삼륜이요. 부처님 친하번. 그죠? 불신업원 그게 부처님 오만 어, 신통이 있습니다 신통요 또 어, 불구업원 교계를 설법을 잘해서 중생들을 잘 교계하는 그 다음에 불, 의업은.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시거든 기십륜, 신통륜, 교계륜, 기십륜. 그게 부처님의 삼업, 삼륜이라요. 열애의 삼륜은 불가사이라. 우리 중생하고는 비교가 되지 불과사이하기 때문에 고로 혹이 차이나사 설돈하시며 혹이 피나사 설점하시며 혹은 이 사람을 위하사 돈을 말하시며이 사람은 하음법을 들을만한 사람에게는 하음돈교도 말했고능엄법을 들을만한 사람에게는 능엄돈교도말했고 엄짜든 것은 다 경이 높은 경이요능엄 하음, 이름 후보 장엄, 방엄, 엄자가 어? 던경 엄자 던경은 아랍 오시합니다어마름짝경전 가운데 엄자 붙은 경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혹은 저 사람을 위하사 점교를 따라 하시니 저게 이제 아한방 등 반약까지 한 점교라고 했죠 피차가 호불상지나 피차간이 서로 아, 알지는 못하나 능력특이질세 능의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피차관이 소생이 대성을 모르고 어, 또는 방등을 들은 사람이 하음의 법문을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익은 다 얻지 않아요? 나름대로 깜장대로 능의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밀교라고 말한다. 그게 이제, 어, 세 번째, 어, 비밀교죠. 그러면 그건 무엇의 세 번째죠? 화의사교 세 번째죠? 화의사교? 예? 화의사교 세 번째? 비밀이란 말은 서로가 모르니까 비밀로 말한 거예요. 아함경을 들은 사람이 하함경 들은 것도 모르고 방등경을 들은 사람이 하함경 들은 것도 모르고 아함경 들은 사람이 방등경이나 반야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코불상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어? 서, 서로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직속정보원은 다른 사람끼리 잘 몰라도 그게 대단한 권리 행사를 하지요. 암행 의사같이. 암행 의사도 서로가 모르잖아요. 암행 의사를 지방의 것이 이제 감찰사나 사또나 잘 모르잖아요. 출도하기 전에는. 몰라도 권리를 대단히 행사를 하지요. 그와 같이 서로가 알지는 못하나 능이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밀교라고 한다. 호불상기라는 서로가 모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태는 비밀교라고 했어요. 여기서 비밀교는 무슨 진안종 비밀이 아니에요. 진안종을 일교라도 하지요. 나무라 타나다라 하는 그런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답 못하겠네요. 시간이